오래간만에 공항에 왔다 김포공항은 3년만이다 창가 쪽에 앉을걸 바깥 풍경을 찍고 싶은데 3년만에 제주도를 밟았다 저기 내 짐이 나오는거 헷갈릴 수 없는 내짐 그냥 한번 걸어보고 좋아해 본다 저기 저 청년들이 너무 좋아 보인다 그렇다면 나도 에어주더 여기에서 현지인을 만날 거다 카메라로 멋지게 담아야지 역시 뜻대로 되는 건 없지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일 음. 제주도 현진이 데려 왔네. 바라 보기만 해도 기분이 좋아진다. 나줘만가 일단 마실 찍어 커피. 듯이, 커피. 커피. <목소리> 나왔다. 저 우리 집 얼마주고 샀어? <목소리> 커피 들고 바다로 가자. 제주도는 가만히 있는 게 제일 좋다. 와. 직접 패드를 불어주는 친절한 현지인. 야마무리 마무리. 잖아 내가. <웃음> 얼마 안 불고 넘겨준 현지인 핑계. 모두 안 불어도 망가진 같안사거든 <웃음> 준비 운동을 충분히 해서 가슴을 키우자. 균형 감각을 이루어서 복근을. 선명하게 어. 평소에 많이 할걸 저 친구가 이별을 해가지고요 이별을 해가지고 마탱에 가지고 샤크를 놓고 왔습니다 인성 문제 있어! 예. 인성이 문제있어서 헤어져 소금기 있는 몸을 다 닦고 여유를 즐기고 맥주를 마신다 바다는 늘 항상 나에게 많은 것을갈 시간이다 하루 방 하루 방 마스크 빨리 써 찍어 <웃음> 현지 가족들과 고기국수를 맛있게 먹고 <웃음> 석양을 바라보며 <웃음> 아이들은 밝고 맑고 목소리가 우렁차다 현지 가족들이 없어도 나는 잘놀수 있다 저기 저 끝에서 나도 낚시를 하고 싶다 무얼 잡고 있는거지? 늦은 저녁은 고등어회와 만취 이제 혼자만의 시간을 갖기 위해 렌트카를 빌렸다 어딜 가볼까 용두암을 가볼까 어디가 용의 대가리인지 저기가 용대가리인가 여보세요 잘 지내 어디로 가야합니까 움직이면서 그 다음에 목적지를 정해봅시다 흘러가는 대로 한번 하루를 보내 봅시다 점심은 맥도날드 친구들과 딱지 한판 치고 바다를 다시 바라보면 피곤해서 스르르르 잠이 든다 이동을 하고 걷기 좋은 곳을 걸어본다. 뭐 할지도 모르겠고 저기 저곳이 비양도인가? 제주도는 풍력발전소 밖에 없을까? 이제 해도 다 좋고 깜깜해져가지고 밥 먹어야 될것 같아요 밥 먹고 또 야간놀이 해야지 <웃음> 낚시도 할거다 야간놀이 <웃음> 비가 내린다 마지막 제주바다를 보고 비행기를 타고 하늘을 날아서 도착했다 나의